안녕하세요. 제가 처음 주식을 접한 이유가 단순히 직장생활에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중압감에서였을까요? 아무튼 주식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도전이라고 생각되었고 그 길로 주식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그런 것처럼 아주 적은 금액으로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더라고요. 산지 몇분 안에 1만원이라는 시세 차익이 나고 온통 벌겋기만한 시세판은 그야말로 사람을 흥분의 도가니로 이끌더군요. 그렇게 주식과 시작된 인연은 그해 말 대략 천만원에 가까운 손실을 보고 끝을 맺었습니다. 1년 동안 거의 거래일의 대부분 주식을 사고 팔았습니다. 나중에 매매 내역을 보니 거의 대부분의 손실금이 수수료였던군요. 사람이 이렇게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하더라고요. 온통 주식, 주식. 주식뿐이었습니다. 처음엔 다 쉬워 보였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 어렵게 느껴지더군요. 투자는 당연히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읽는데 너무 익숙해져 손실에 무감각해지고 수익에는 민감해지더군요.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간다는 것이 참 쉬워 보이지만 쉽지만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식을 전업으로 하기 위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주식을 전업으로 투자한 지딱한달 만에 1년치 연봉을 잃고 말았습니다 비참함과 암담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동안 준비한 주식 투자 기법에는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식을 전업한 지 이제 한달 정도가 지났고 또 변명을 하자면 HTS를 다루는데 미숙함이 문제였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단타 매매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번 돈, 1년치의 연봉을 한달 동안에 날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멘탈은 나가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직장도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둘 수도 없었습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주식 매매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주식 투자를 실패한다면 부직 활동에 나서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꿈꾸던 성공한 투자자로서의 삶은 영영 없어질 것입니다. 지금 나이도 있어서 이번에도 또다시 실패를 한다면 주식을 전업으로 하는 꿈을 다시는 할수 없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벼랑 끝 심정이었습니다. 이미 한달 만에 1년 연봉을 날리고 그동안의 생활비로 수백만 원을 써버렸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당장 실전 매매를 하고 싶었지만 더 이상 손실을 보는 건안 되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것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벼랑 끝으로 몰린 조급한 상황에서는 주식을 사서 오를 때까지 여유롭게 매매할 여유가 지금은 없기 때문에 단타로 1년치 연봉을 날렸지만 또다시 단타 매매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달라진 게 있다면 매매 시간을 더 짧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수익이 0.5%에서 최대 5%까지 수익이 나면 바로 매도하였고 손실이 나도 바로 매도를 하였습니다. 정말 다행히 한 달간 매일 눈이 빙빙 돌고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모니터를 뚫어지게 보고 클릭질을 했더니 1500만원 수익이 났고 나는 다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한달 동안 단타 매매를 하고서는 지쳐버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분초를 다투며 0.1% 수익에 목숨 걸려고 회사를 그만뒀나 하는 자괴감에 빠지기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1500만원 수익의 주식 투자에 대한 자신감도 회복한 터라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연구했던 투자기법대로 투자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심기일전한지 딱 1년만에 100%가 넘는 수익률을 거두었고 자신감은 하늘을 높은 줄 모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전혀 생각지 못한 변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기가 태어난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났으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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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에 대한 강박증이 있으면 상층 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조바심까지 더해지자 투자의 실타래는 엉켜만 갔습니다. 1년간 꾸준하고 일정한 수익을 내던 계좌는 갑자기 몇 개월간 슬럼프에 빠집니다. 잃지 않겠다는 다짐을 할수록 야금야금 손절만 누적되고 도무지 수익이 안 났습니다. 안 잃겠다고 다짐을 하니 조금만 떨어져도 자신감을 잃고 손절하였습니다. 그렇게 매도하면 오르고 그러면 또 조바심이 커지고, 조바심에 더큰 금액을 추가 입금하게 되고, 조금 하락하면 다시 팔고, 무의미한 투자의 악순환이 몇 달간 계속되었습니다. 위태위태하던 계좌는 결국 사달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단한 번의 주식 투자, 그리고 딱 일주일 만에, 1년간 벌었던 수익의 상당 부분을 손실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믿고 투자했던 나름 우량한 종목이 큰 악재도, 없이 순식간에 반토막이 났고 그 와중에 오기로 시장을 이겨보겠다고 투자금을 계속 입금을 하다가 1억 3천만원의 손실을 본 채로 손절해야 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방에 다 날린다는 주식에 대한 무서움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오기를 부려도 주식시장은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후몇 개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 허덕였습니다.